지까지 흘러가는 동향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계속해서 아파트는 분양하고 있고 분양이 잘 되다 보니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기에 어떤 모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뉴스나 신문사에 계속해서 광고를 주었고 그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완판이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1년으로 거쳤다면 대부분 거래런이 하고 넘어갔을 건데 1년, 2년, 3년이 계속되면서 너도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고 청약에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여유돈이 없는 분들도 너도 나도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팔 것이다. 프리미엄을 올려서 팔 것이다. 프리미엄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 분양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규조로 인해서 대부분 전매 제한이 걸리고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너도 나도 꼼짝없이 묶여있는 상태가 되면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하락을 하게 되었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정정하던 사람들이 다시 규제 완화가 되니까 아파트로 돈을 벌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분양권을 팔았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팔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한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하면서 너도 나도 모든 뉴스 매체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급락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결국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아파트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많이 어수순합니다. 예전 2007년, 8년, 9년도에는 정권사에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자살을 많이 했는 상황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전세 사기 때문에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세 사기 때문에 굳이 극단의 선택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먼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은행용 체율은 2년 만에 최고치로 부실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고 수도권의 아파트들 신도시의 아파트들 서울의 아파트들 계속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역의 연봉자들이 살고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빈집들이 생겨나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되고 무더기로 급락하면서 주가 조작 현실이 실제 많은 또 개미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돈도 정발이 됐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세 사기꾼들로 만든 전세, 깡통전세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집값의 7,80%를 넘는 깡통전세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는 일부 깡통전세가 나오면서 또한번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갭투자라고 하지만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전세를 안고 구입했다면 그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밤잠을 설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장기간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다보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대부분 전화하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고 모든 문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과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굳이 제가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화를 하면 5분, 10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분, 25분 뽕을 뽑으려그래요 근데 대부분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현 상황도 관심이 없는데 단지 전화 한 통화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통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됩니다. 대화가 영상을 그만큼 많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화도 안되겠죠. 뭐제 영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의 영상을 보든 기사의 영상을 보든 많은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되는데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다니는 거죠. 다시 전화했을 때 전화가 안 받으면 은 평생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친분을 쌓으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뭐 짜증뿐이 안날거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현재 4억 5억이 아 이름도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지만 실제 실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억 4억 5억이 아 이름도 아닌데 4억 올랐다가 5억 내리고 5억 올랐다가 4억 내리고 기가 찹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을 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물려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거나 실거래가 조작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왜? 너무 많은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도 대부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2년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급매물이 나온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조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부동산도 할수 있고 일반인들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실거래가 조작은 해놓고 3개월 뒤에 5개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예전에 단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 투기를 했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법이 접촉되지 않고 구속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합을 하든 실거래가 조작을 하든 손해본 것을 막가에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엄청나게 불타오른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거래가 같이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실제 매물을 확인해보니까 매물이 없더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오른다고 얘기를 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라고 하더라. 어떤 누구든지 얘기를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실제 매물이 없는 줄 알고 또한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생기거나 현재 보이는 금매물이 금매물이 아님에도 금매물로 착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도 생길 것이다. 누구에게는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지만 은 누구에게는 이억삼억이내 전재산일 수도 있고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까지 날리지는 않겠지만 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제까지 기다렸는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아무튼 오늘의 팩트는 제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기사를 보고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맥을 알아야 되겠죠. 맥을 모르면서 현재 아파트 구입을 할까 말까 분양권을 넣을까 말까 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아파트로 돈을 벌수 있을까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2억인데 어떻게 하면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위치가 좋은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을 했던 말았던 간에 현재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40%든 45%든 실거래가 조작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40% 45%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그런 아파트가 다시 10%든 20%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 5에 내가 줍줍을 하지 못했다. 4 5에 아파트의 구입을 하지 못했다. 내가 5 0에 구입을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와 동일하게 돈을 벌고 싶은 욕구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 영상을 오래 보셨는 분들 그리고 저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는 분들은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 동향 정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근자에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묻기만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자세로 나름대로 한번더 모든 뉴스나 모든 영상, 예전 2007, 8년도에 뉴스를 뒤져서 한번 보시고 현재 흘러가는 동향과 예전을 비교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옛날하고 틀리게 엄청난 미분양과 엄청나게 시세 조작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엄청나게 손해를 받는 사람들의 눈에 뵈는 게 없는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도 광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뉴스도 100% 신뢰할 수 없고 유튜브 중에서도 마찬가지 집단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거나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말도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조작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많이 다녀 보셔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녀보셔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했는 금액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